안녕하세요. 초보왕이에요. 매일 저녁 6시에는 초보왕이 여러분의 골프를 쉽게, 쉽게,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많은 분들에게 이 초보왕 자랑해 주시고요. 그리고 멤버십 가입하시면 훨씬 더 디테일하게 진짜 저에게 와서 배우는 것처럼 배우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옥스윙, 이 우리가 지금 전체적으로 초보왕에서 다루고 있는 옥스윙의 어프로치 편인데요. 그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고 있잖아요. 어떻게 어프로치를 해야 될까요? 여기서 또 재미있는 하, 추억 돋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우리 어프로치 샷은 뭐뭐 뭐 정리가 있긴 있어요. 그냥 그, 그린에 닿을 수 있는 거리면 다 어프로치에요. 내가 만약에 오버나이언으로 200m 칠수 있으면 그것도 어프로치에요. 근데 우리가 어프로치라고 하는 건 그린 주변에서 짧은 걸 일반적으로 어프로치샷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번쩍 스윙에서는 번쩍 위로 올렸던 그 느낌, 그러니까 업스윙이죠. 업스윙으로 해서 번쩍, 번쩍 이런 식으로 해서 앞으로 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면에 맞는 순간이 짧기 때문에 아무래도 클린 힛을 할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옥스윙과 같이 백으로 빼는 백스윙이 되어버리면 덜컥 덜컥 덜컥 덜컥 맞을 수 있는 구간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클럽 헤드를 죽여 놓으면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고 그 모양 그대로 가려고 하면 얘는 절대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어프로치 샷을 허용해 주지 않아요. 그럼 여기서 무엇을 해야 하느냐. 이건 조금 어려운 개념일 수도 있지만 우리 태풍스윙에서 태풍 태풍 태풍 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백스윙과 팔로우 때, 여기에서 뒤집어 덮어를 해주셔야 돼요. 옥스윙을 할 때는. 등 뒤로 뒤집어, 덮어. 또, 뒤집어, 여기서 그냥 백스윙을 뒤집어, 덮어. 더퍼. 뒤집어, 덮어가 되는 거예요. 자, 갑니다. 뒤집어, 덮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골프 좀 배웠다는 분들이, 야, 야, 야. 이병욱 이거 순엉털리야 어프로치 하는데 손목을 쓰래 손목을 돌리래 손목을 돌리는 게 기본이에요 기본이라는 건 손목을 돌렸을 때 공이 떨어져서 멈춘다기 보다는 정상적으로 뒤로 빽 이렇게 해서 회전을 해서쭉 공이 굴러가요 그래서 러닝 어프로치가 될 겁니다 그런데 선수들은 손목을 이렇게까지 돌리지 않아요 저도 실제로 플레이할 때 이렇게까지 돌리지 않아요 돌리는 게 기본이고 덜 돌리는 게 응용이고 안 돌리는 것도 응용이고 반대로 뒤집는 것도 응용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서 안쪽으로 빼서 뒤집어 덮어 해가지고 이렇게 덮는 거 러닝을 하기 위해서 굴리기 위해서 하는 건 기본 그런데 여기에서 뒤집어 이게 덮어거든요. 근데 뒤집어 덜 덮어 뒤집어 안 덮어 뒤집어 바로 뒤집어 옆으로 이게 응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뒤집어, 덜 덮어 하면 뒤집어, 덜 덮어 하면 페이스 모양이 이런 식으로 돼요. 그러니까 뒤집어, 덮어는 이건데, 뒤집어, 덜 덮어, 뒤집어, 덮지마, 뒤집어, 뒤집어. 이런 형태가 되면 페이스 모양이 달라지죠? 그래서 볼을 갖다 진짜 세우려고 할 때는 뒤집어, 뒤집어 이런 식으로 뒤집어요. 영으로 이렇게 뒤집어요. 제말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옥스윙을 할 때는 그냥 왜 자꾸 뒷땅하고 탑볼을 치냐 가 많이 둔 상태에서 이렇게 하니까 그냥 뒤를 치는 거예요 왜? 클럽 페이스가 죽어 있으니까 그런데 얘는 어떠한 스윙을 하건 여기서 번쩍 스윙을 해도 뒤집어 덮어 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미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뒤집어 덮어는 그냥 뒤집어 덮어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뒤집어 덮어라면 그린에 떨어져서 많이 굴러가거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실어좀 세워야 돼 세워야 되는 상황이면 여기에서 뒤집고 덜 덮는 거예요. 덜. 그리고 더 세워야 돼 아니면 띄워야 돼. 그럼 뒤집고 아예 안 덮어 뒤집어 그냥 안 덮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가서 그냥 바로 서버리잖아 이런 응용인데 이병옥기가 뒤집어 덮어 하면 야, 쟤는 어프로치를 갖다가 손을 쓰게 한다. 마음 아프죠? 그것밖에 못 보는 그런 분들의 레슨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기본적으로 심장이 뛰어야 뭔가 스윙이 될거 아닙니까? 여기에서 뒤집어, 덮어 해야지 일단은 공이 맞어나가는 저점의 포인트를 알거 아니에요. 아니면 그런 상태에서 이제 굴리면 안 되니까 뒤집어, 덜 덮어, 그리고 뒤집어, 안 덮어. 이런 식으로 점점 이제 뛰어는 플레이를 할거 아니에요. 그만큼 이제 왼쪽을 보겠지만 이런 식으로 플레이가 돼야 돼요. 그래서 어, 번쩍 스윙은 만나는 지점이 되게 짧아요. 위로 올라간 상태에서 요거 살짝 만나고 끝나요. 여기서 그냥 탁 점찍고 끝나. 올라가서 탁 점찍고 요게 끝나. 근데 얘는 굉장히 길어. 이바닥 만나는 그 지점 자체가.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뒤집어 덮어 하면서 최저점을 찾는 그런 습관이 늘돼 있어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뒤집어 덮어, 뒤집어 덜 덮어, 덮어, 뒤집어 안 덮어, 뒤집어 뒤집어. 이런 응용은 나중에 여러분들 하실 수 있지만 무조건 우리 초보왕이잖아. 초보왕이면. 무조건 여기에서 뒤집어 덮어 뒤집어 덮어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뒤집어 덮어 이런식으로 해서 그냥 굉장히 자연스럽게 스윙을 뽑아낼 수 있는 이러한 수평 스윙을 만들 수 있는 노력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별로 안 어려워요 다음 시간에는 이 번쩍 스윙 하고 옥스윙을 총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요 아, 여러분들 지금까지 쭉못 보신 분들은 그 정리만 보셔도 많은 이해가 될 겁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병골프학교 OK 스윙골프 아카데미 초보왕이었습니다.